스크롤 끼고 있어서 음성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혹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식도란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논즈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지금 마창드교가 보이는 창원에 귀산동에 와 있습니다. 귀산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 거리를 비롯해서 부트트럭도 있고 데이트 장소로도 꽤나 유명합니다. 물론 저는 혼자 걷고 있지만요. 카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카페 한번 보고 이렇게 바다랑 같이 그리고이 산에서 요새 최근 들 엄청 유명한 퍼스트 먹으러 왔습니다 <놀람> t h a n k y o u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당치보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음, 마찬가지로 보면서